자 한국농산TV가 문경 영순동에 나왔습니다. 1월 우리 설날에 아주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<웃음> 이영순동에 오시기만 하면 이거 보이시죠? 문경사랑상품권 이야 이게 한 장에 만원이죠? 예 만원입니다. 문경사랑상품권을 한 사람당 얼마씩 해드립니까? 1월달은 100만원 2월달부터는 50만원입니다. 1월달에 와야 문경사랑상품권을 1인당 100만원씩 그렇다는 거죠? 예.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? 10% 할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이 종이 상품권은 1인당 20만원 살수 있고요. 그다 모바일로 해서 총 100만원입니다. 아... 1월달에 100만원씩 구입하면 90만원만 주고 100만원을 살 수가 있죠. 그럼 1인당 10만원의 혜택이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10%입니다. 10만원 혜택? 1인당 10만원이면 부부끼리 같이 오면? 20만원이죠. <웃음> 하루 20만원을 벌수 있는 그렇죠? 그래서 그렇죠. 그 기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? 예, 이건 문경시에서 예 해주는 사업입니다. 야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이거 이때? 내 핸드폰, 내 본인명의 핸드폰, 네, 주민등록증, 두 개만 있으면, 예, 예, 신분증하고 핸드폰. 농민들만 오시면 돼요? 농민도 되고 일반 개인도 되고. 아, 예, 일반인도 예, 다 됩니다. 예 예, 예, 예, 예, 이야. 다 됩니다. 농민이 농민이 만든 그 비료, x m 팜하고 그 다음에 슈퍼오토로까지렇죠다 다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. 예, 그렇죠. 이야. 예. 뭐 비료, 다른 비료, 뭐 모든 상품, 농약, 뭐 모든 상품을 다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. 설에 꼭 와야 되겠네요. 설전에그렇죠 예. 삼성 이름도 <웃음> 구입할 수 있고요. 신뢰와 믿음의 농업 마크를 달고 나온 천년의 문경 산초기름 되시겠습니다. 고급스러운 포장지와 모더나 디자인으로 출시된 천연의 향 문경 산초기름은 그 양이 정해져 있어 백화점이나 인터넷에서는 구매할 수가 없는 명품 산초기름 드시겠습니다 산초기름은 기관지, 천식, 가래, 기침, 피부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종이복음에 나와 있는 효능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. 문경 특산품인 산초기름입니다. 산초 기름. 야저 귀하다는 산초기름. 저것도 어서 구매할 수 있는 거네요? 그렇죠. 예, 구매할 수 있습니다. 한 명의 가격은 7만 원이랍니다. 예, 맞습니다. <웃음> 산초기름도 구매하실 수도 있고 슈퍼옥토로 SM 팜을 예. 요 상품권으로 5 0만 원은 무조건 10만 원. 야, 이거 꼭 와야 되겠네, 그죠? 그렇죠, 꼭 오셔야 됩니다. 아. <웃음> 이렇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한국농산TV는 우리 대한민국 노후들이 부산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023년 1월 꼭 문경영순동역으로 오세요! Here we go.